피부결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것은 맥에서 실제로 쓰는 스펀지. 판매용은 아닙니다. <웃음> 판매용 아닌데 어떻게 갖고 있어요? 백화점에 아, 음, 음. 이걸 받으러 가면 이걸로 해주거든요. 어, 이걸 화장을 해 가면 본사에서 이제 줍니다, 이거를. 어.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회사할 때 <웃음> 쟁이고. 그렇죠, 쟁였죠. 그래서 어, 이거를 미스트를 어. 이렇게 촥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웃음> 일단은 지금 뭐 바르신 상태죠? 지금 기초랑 선크림도 발랐어요. 아 맞아요. 선크림까지만 발랐어요. 이렇게 그냥 미스트로만 네. 정리 해주셔도 피부가 굉장히 깔끔해지고 잘 먹어요. <웃음> 왜 웃으시죠? <웃음> 나는 7년째 알고 있는 언니니까. 이거 맥올템 짜잔! 모공 매워주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음. 일단 너무 촉촉해. 그래서 지금 계절 쓰기 되게 좋아. 맞아. 그리고 저희가 이게 지금 두 번째 촬영하는 거거든요? 예 yeah. 그래서 오늘 진짜 잘해야 돼. 예 yeah. 잘할 수 있겠지. We can do it. <웃음> 이렇게만 해도 아 어, 보여드려. 피부에 심해 아주 그리고 약간 톤보정도좀 됩니다. 음, 맞아. 음. 진짜 이렇게 광이 많이 음. 난다. 약간 잡티 없으신 분들은 이거 음. 하나만 바르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 이것도 맥 제품. 이거는 내돈내산. 얘는 195번 음. 브러쉬예요. 이거 아까 이사베 님이 음. 쓰셔서 제가 이제 맥 들어가기 전에 홀려서 샀던 브러쉬. 컨실러용 음. 브러쉬입니다. 음. 그리고 이 팔레트 무조건 사야 돼요. 맥거 이것도. 진짜 얇게 발리는데, 너무 건조하지도 않아. 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근데 희정에는 가릴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웃음> 요새 기미가 많이 올랐어요 이쪽에 보면은. 마스크 끼고 음, 막 이러니까 올라오는 거 봐. 하지만 이 정도는 기미도 아니죠. 대충 다크서클이랑, 네. 이런 칙칙한 부분, 음. 톤 보정만 할게요. 네. 보면은, 진짜 얇게 발려요. 어차피 파운데이션이 어두운 걸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음. 커버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음. 예. 그 다음에 이거. 베네피트 베네피트 포카셔널. 톤에 살짝 문질러서 약간 동글동글 하면서 모공 부분에 메워줍니다. 오케이. 베이스 끝. 끝. 너 처음 써보는데. 저도 처음 써봐요. 원래 음. 어두운 제품을 안 쓰니까. 맞아. 응. 모공 부분을 갈때는 브러쉬를 세워서. 이거 되게 좋은데? 바운데이션? 진짜? 응. 근데 이게 후기가 좋더라고요. 어, 찾아봤는데.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언니. 예. 언니가 또 맥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예. 맥에 들어가게 된 이유. 계기? 어... 응. 원래 메이크업 좋아했고. 응. 그래도 딱 뭔가 아티스트 음... 하면 맥이잖아. 맞아, 엄청 막 화려하고 음. 막 그런 메이크업으로 도 유명하니까. 약간 메이크업 데일리 메이크업 이런 게 아니라 제품군도 음. 다양하고. 뭔가 음.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맥이 들어갔습니다. 음, 멋있다. 멋있어. 맥이 멋있는 브랜드이긴 해요. 그걸 왜 그만두게 되었어요, 언니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한번 네가 들어봐. <웃음> 카트! <웃음> 그냥 네. 이런 거. 음. 어떤. 그거 진짜 솔직하게 음. 우리가 메이크 음. 그 아티스트가 음. 급여적으로 괜찮았던 부분이 음. 오버타임 수당이어서 어... 원래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생계 유지가 됐는데 음. 코로나 음. 터지고 난 이후로 단축 동무를 하게 돼가지고 인원도 많이 빠지고 음. 그래서 월급적인 부분 때문에 그건 는다고 <웃음> 코로나가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음. 그죠? 이렇게 하고 오. 언니. 언니, 언니랑 비교해 줄수 있어요? <웃음> 엄청 태닝한 여자 같아. 피부표 <웃음> <P5P5> 너무 예쁘다. 진짜 진심. 내년에 저 태닝해 볼까 봐요. <웃음> 너무 마음에 든다. 이제 파우더 처리. 음. 파우더는 몇 포가 짱입니다. 맞아 다들 요 제품 추천하죠. 지금 이, 이거 펜 보이시죠? 다쓴 거? <웃음> 요 맥포 파우더는 약간 쓸어주면 예쁘대요음 피부판 진짜 예쁘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응. 대충만 잡아놓고 보겠습니다. <웃음> 완전 예뻐. 이거 재상년인가? 크리스마스 한정판. 한정판. 요거, 요거 쓸게요. 나 아, 벌써 배고픈 것 같아. 고급지? 아침 일어나서 또 이제 얼굴이 너무 많이 부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붓기 좀 빼고 이제 언니 온다 하니까 집도 좀 치우고 하다 보니까 어, 치운 거예요? <웃음> 치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네.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 그래서 언니랑 메이크업 끝나고 저희는 떡볶이를 시켜 먹을 예정입니다. 엽떡 먹으면 안 돼? 엽떡 좋아해요. 로제도 먹고 싶어. 엽떡 로제 먹어봤어? 응 음, 음, 진짜 헉, 맛있어. 진짜로? 엽떡 로제로 가자. 아, 오케이. 이렇게 쉐이딩 작업을 다 해준 상태입니다. 이제 이제 과감하게 들어갈 차례였니. 와. 와. 어, 괜찮지? 이제 이렇게 해골처럼 그려줬어요. 아직 음영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틀만 잡아줬어요. 어, 저에게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질문, <웃음>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 복지에 대해서. 복지는 일단 음. 1년에 4번 정도 프리굿이라고 하는데, 그래 그냥 제품을 공짜로 준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5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맥 제품뿐만 아니라 아베다, 조말론, 톰포드 바비브라운 진짜? 이런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다 같은 계열사여서 그 대박이다. 브랜드의 제품들을 이렇게 주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는 100만 원이 플러스 됩니다. 와우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진짜 단일 맛이 났지 <웃음> 대박이다 응. 그럼 거의 150만원치 화장품을? 또 기억 잘안 나는데 아마 응. 어그 그 정도 되지? 응. 넘지? 대박이다 응.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응. 자기 개발비라고 응. 약간 뭐 영어 예. 공부를 한다던가 오. 운동을 한다던가 체력관리 이런 거할수 있는 돈도 4분기로 나뉘어서 분기에 한 번씩 응. 그건 15만원이었나? 그렇게 줬던 응. 것 같습니다 좋다. 음량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넣어줬어요. 버건디만 살짝 올려준 상태. 뭐더 궁금하신 거 없어요? 있어요. 뭐뭐예요 정말 이 제품만은 꼭 추천한다. 유놈 you know. 틴티드 프라이머. 베이스로 되게 좋고 건성이신 분들, 수부지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집에 도 지금 두 개인가 더 있어요. 오. 그리고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 아 컨실러. 이거는 음. 실제로 아티스트들도 진짜 많이 써요. 맞아, 이거 아까 올라가는데 되게 얇게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나 섀도우 중에 지금 음. 없는데 나는 약간 여름쿨이나 네. 봄웜 그쪽인데 라스트댄스라고 음. 글리터 펄이 있거든? 음. 근데 그게 약간 핑크펄인데 네. 진짜 영롱해 헉, 진짜 예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음. 가루날림이 펄 중에서는 그나마 좀 덜하고 음. 밀착력이 진짜 좋아서 음. 맞아 가루 날림 있으면 안돼 어. 눈에도 계속 들어가고 그펄떼기 날아가면 음.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드샵이랑 차이나는 것 중에 제일 큰게 그런 가루 날림 같은 거 진짜 음. 그런 라스트 댄스 같은 거 여름에 하나 콕 찍어주면은 진짜 어디 놀러 갈 때도 너무 예쁘고 소그 짜 나름 리로도 썼어 막 바르고 있으면 진짜 네. 많이 물어봤거든 오. 언니 언니 쓴거 뭐예요? 이러면서 정말 응. 라 때는 진짜 내가 다 바랐습니다 응. 그리고 파운데이션도 좋은데 약간 네. 커버력 있고 그런 응.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응. 픽스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진짜 좋고 음. 약간 건조한 사람은 맥쿠션도 진짜 좋거든? 맞아 나 맥쿠션 진짜 잘 응. 쓰고 있어요 맥쿠션인데 응. 좀 유명한 거 픽스 커버쿠션 말고 응. 스튜디오 쿠션 있거든? 네. 모이스처 쿠션인가? 응. 그게 진짜 얇게 발리고 촉촉해 음. 근데 이제 굳이 내가 봤을 때는 응. 굳이 백화점에서 안 사도 될 애들은 맞아 그런 것도 말해주지 않니 응. 눈썹 눈썹? 아이브로우 응. 눈썹 제품이나 음. 아니면 아이라인 류 약간 그런 펜 음. 타입이나 그런 네. 펜슬 이런 류는 내가 봤을 때로드샵이나 비슷비슷한 거 같단 말이야 음. 그런 거는 가격 차이도 진짜 많이 나니까 확실히 색조의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보다 음. 나 지금 머릿속에 떡볶이 어디 시킬지 고정. 그 사이드는 뭐 시킬지 아이는 컷크리즈로 갑니다 약간 그러니까 외콕 언니 느낌을 무신주기 위해서 컨실러로 이거를 눈두덩이를 응. 컨실러로 덮어버릴 거예요 가. 아? 나만 미어 이렇게 컵 크리즈. 예쁘다. 응. 섀도우 라인 이렇게 잡았습니다. 뒷부분 이렇게 굴려가면서. 눈 위에 펄을 얹을 거는 뭐예요? 바비브라운 문스톤. 영롱한 제품. 이거, 이거랑 이거랑 섞었습니다. 음, 섞어서 끝에 그냥. 근데 은근 보라가 발색이 되게 오묘하게 예쁘게잘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떠보세요. 그리고 보면 희정이는 네. 점막이 보이는 눈이 아니어서, 응 맞아, 그래서 굳이 점막을 응. 안 메꿔도 됩니다. 저 점막 안 채워요. 맞아요. 이 채워도 티가 안 나. 응. 그리고 이런 눈이 보통 점막까지 그리면 번진다? 응. 눈에 다리끼 막 나고 그래. 응. 나도 점막 안 버리거든. 응. 그리고 젤위로 블랙 섀도우로 덮어주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나머지 한쪽도 아이라인을 그리고 왔습니다. 나 이제 너무 무서워. <웃음> 무서워. 제가 300원이라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이리 약간 골드 느낌으로 추가할게요. 네. 수업하러 나가야 될 거. <웃음> yeah.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다. 그리고 다음은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이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얘가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컨펌을 받고 이 제품으로 픽했습니다. 다는게더예쁠것 같은데. 어. 대박이지? 와우. 신나게 길다. 이렇게 제 속눈썹까지 다 해줬어요. 이제 코랑 입술 메이크업만 남은 상태인데 입술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색깔 약간 사이보그 같은 어, 맞아 느낌. 아, 얘를 먼저 툭툭. 알지? 이제 네, 이것 같이 응. 베이스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중순선 잡았죠? 네. 음 예쁘다.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예쁘다는 거야? 무서운데? <웃음> <웃음> 네, 입술, 네. 라인 위주로만 팔레터를 넣겠습니다. 예. 이건 투페이스드 제품이고요. 이렇게 용롱하다는 짠! 입 술을 끝을 냈습니다 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해골을 만들어 죽었어. 이야 한번 음, 채우는 게 너무 좋아. 쾌감했습가다이 술을 끝을 이런막 뭔가 채우는 거. 오 예쁘다, 아, 예쁘다. 완전 완전 빤딱딱딱 빤딱. 와우 이거 봐광 장난 없어 나 근데 너무 어떻게 생겼어 이제. 이렇게 화장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나 깨 <웃음> 이제 메이크업은 다 끝이 났고 헤어랑 다 마무리를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